여러분 안녕하세요 휴가와서 어제는 삼천포에서 물어 낚시배를 타고 오늘 이 29일 어, 물때는 못 봤습니다 여기 펜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데 항도마을 쪽에 왔어요 예, 여기 항도마을 방파제 여기도 이 내항 쪽은 금지구역이 아니에요 근데 저기 우측에 이 선대 여기 테트라포트 외항 쪽은 금지구역이더라고요 아무튼 현재 위치가 이렇습니다 원래 오늘 호래기 집어둔도 있으니까 호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생새우 미끼를 안 파시더라고요 저한테 지금 1.5호 애기인가? 호래기 전용 애기가 있는데 딸래미한테 선택을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살짝 강요를 했습니다 볼랑낚시하시는거 보고 아 이거 전에 통발 통발 집어넣어봐야죠 통발 이게 뭐냐면 내장 손질한 분호 대장입니다. 선... 예, 아유 고맙습니다. 다시 <웃음> 계요. 아, 예, 아유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최우나 <웃음> 옆쪽으로 옮길까? 저거 집어든 갖고 옮겨 봐. 어. 자, 옆쪽에 명당차리처럼 생겼는데 사장님이 그걸 주셨어요. 가신답니다. 통발 이거 원래 아들내미가 던지기로 했는데 으 비린내 장난아닌데 새우 예예 아예 고맙습니다 네. 자 통발 속에 미끼 아 이거 묶어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영목항에서도 묶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가라앉질 않네요 으 냄새 비린내 끝내주네 많이 나오겠죠? 아니 많이가 아니고 한 마리만 그게 뭐든 간에 한 마리만 있으면 됩니다 한 마리만 자 통골 먼저 아 이제 갈았네 형은 반찬 깨지는 걸로 갖다 <웃음> 네. <웃음> 그럴까요? 예 <웃음> 네. 문어 어제 뱉었다가 문어 잡은 거 손질하고 아. 내장 가아같으면 지금 여기 지금 목록 들 겁니다. 예, 예. 저는 문어 낚시 해 보고 딸내미는 볼락이나 호래기 혹시 안 나올까요? 겨울에 아. 근데 지금은 호래기가좀 어렵고 이게 예. 지금 좀통발놓 오면은 예. 문어가 마을 겁니다. 어, 아, 고맙습니다. <웃음> 지금 사장님께서 하시는 거 보고 아, 우리 볼락 잡으러 왔는데. 예, 예. 여름에는 이제 볼래 잘안 되거든요. 어. 내가 지거한 마러 놓으만. 음. 배사장님께서 소스를 많이 주셨어요. 문어까지는 안 바라고, 머리도 한 마리 있으면. 통바 낚시도 낚시인데, 이거. 꽝 치면 좀 그렇잖아요. 오늘 송전, 아, 미조 해수욕장인가? 갔던 데가 어디지? 우리 딸, 오늘 갔던 데가 어디야? 해수욕장? 응. 송, 송, 송.. 뭐, 맞, 맞지? 네. 아무튼, 진중을 놀았습니다, 오늘. 놀아주고, 낚시를 하겠습니다, 하고. 온 가족이 다 왔는데 아들 녀석은 낮에 많이 놀아서 잠들고 저는 통발 겸 내림낚시로 해서 문어 하고 딸내미는 볼락 어? 배 들어온다 이게 우리딸 집어등이볼락집어등이야 원래 이름이 아개퍼인 낚시 하셨나 보다 작년에 겨울에 여수 수변공원에서 호래기 낚시를 했었죠 지금 그때 어, 호래기 낚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싸구려 막낚시대를 샀습니다 근데 이게 글라스대 같은데 아, 딸내미가 하기는 무리가 없겠죠 이게, 이게 얼마짜리더라 만원도 안되는거 같은데 속이 아무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조리대가 자 일단 통발어놓고 아, 지금 이거 릴 준비한거 보세요 진짜 뭐 쌓일거 없어가지고 대충 막어 이거 수윤이거 아니다 성태건데 그냥 이걸로 하지 저는 장비는 뭐 이것저것 막 쓰는데 합사, 원줄 뭐 이런 것 조금 투자를 합니다 또 볼락 전용, 호래기 전용 이런 합사가 그렇게 흔하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0.3호 원줄 아 볼락은 지그헤드처럼 생기고 있더라고요 저는 루어는 잘 몰라가지고 티비 솔리드 팁이 액션이 이렇습니다 뭐 엄청나죠? 거의 9대1? 9대1 액션은 이겼네요 판매처에서는 솔리드 티 v 라고 하는데. <웃음> 솔리드는 솔리드겠지. 사실 재질이 글라스겠죠. 자, 지그헤드 글러범 낄 때는 그냥 그 테일 부분 뭐좀 액션 있게 하는데 얘는 그냥 지그헤드의 글러범 끼는 것처럼 그냥 해볼게요. 자, 이 정도 꽂아서. 몸통 쪽. 직선만 되게. 자, 이게 축광인 것 같은데. 원줄 주세요. 루어 처음 배울 때는 핀 도레를 하고 했는데 낭비더라고요 원래 웜은 지그애드는 손실을 극복하는게 아니고 손실을 감수하고 하는 낚시죠 밑걸림을 감수하고 그래서 직결 핀 도레가 의미가 없어요 원줄이 0.3으로 아이고 노원이왔는지 눈이 침침합니다 땀방울은 떨어지고 이렇게 됐죠 꽈배기 매듭이고 7번 감았습니다 저 우리 딸 캐스팅하는 건 알지? 응. 해서 그냥 이걸 끌어오는 거야 바닥에 하고 캐스팅하는 건잘 알지 우리 딸자 낚시판을 미늘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이건 해서 앞으로 톡 던지는 거야 그냥 저 정도 한 7, 8m? 10m 던져도 돼 하고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천천히 감다보면 바닥이 느껴지거든 응. 그냥 바닥에서 토끼띠 뛴다 생각하고 톡 해주고 끌어오고 톡 해주고 끌어오고 쭈꾸미낚시 하는거랑 비슷해 자 볼락은 하다보면 언젠간 후두둑 할 때가 있어 그리고 아빠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이 근처에 올때이빛 있잖아 빛이 퍼지는데 그 근처에 가 입질 들어오는걸라 알고 있어 불빛 가까운게 아니고 <웃음> 말이 되는데 아빠가 검색하기는 그렇게 검색했어 자, 저는 어제 삼천포에서 배 탔을 때한 아부가르시아 제로타커스 어차피 직벽 내림이니까 그리고 릴은 어휴, 아들내미 잠들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네요 원줄이 그 막갑사 이원지 그걸 묶었었는데 이녀석에는 1.5호가 묶여있더라고요 파워프로 그래서 그냥 좌행이긴 한데 녀석을 했습니다 기업이 5.5 대기 환풍 XT 원호 낚시 해줘 어초? 어? 여기 에어 어, 자리 주셨어 어 그래요? 어 크릴도 주셨어 크릴도 주셨어? 어 우리 아들 못 일어났지? 다시 얼른 깨볼게 아이 깨우지마 그럼 체비해줘야 돼 힘들어 힘들. 어 그래도 가라앉아 원줄 텐션 유지하고 아, 아직 삐질 텐데. 통발은 내가 넣었어 형태한테있다가 끌어올리라고 하면 되지 그럼 되지 않을까? 자파프로 1.5 호아 어제보다 좀 든든합니다 3.4 에서는아깝은 1호였는데 이 녀석은 1.5 호니까 좀더 튼튼하겠죠? 목격 내린낚시니까 뭐가 아. 매달려 있는거야? 미끼 가짜 미끼 올라 가지더라고 일단 싱커는 18호나요? 혹시 캐스팅할지도 모르니까 자, 뭐가 있을까요? 두개는 다 가져왔는데 밤이니까 아, 뜯길지도 모르니까 반짝이 말고 자자! 자작 하나 꽂아보고 없으면 바이또 하나 하죠 자뭐 내림낚시니까 여기저기 꾹꾹 찍어보고 어, 뜯어야 돼 뜯을 때 어떻게 뜯어야지 그렇게 뜯으면 낚시도 부러지겠지 에? 야 뭐야 이거 뭐야? <웃음> 자기야 <주꾸미다>. 주꾸미. <웃음> 문어다 문어, 주꾸미야, 문어. <웃음> 야 이게 뭐지? 쭈꾸미야 문어야 진짜 쭈꾸미 아니야? 쭈꾸미 같다 쭈꾸미인데? 어 주꾸미라. 문어처럼 생겼는데? 눈봐 문어져 어. 진짜 작습니다 여러분 와 그래도 한 마리 나오네요 와이 녀석 걸어가는 것봐 문어 맞아? 응 어, 문어예 문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제가 확신이 안 서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웃음> 해주세요 저희 쭈꾸미 1년 전에 봐갖고 혜마너너바다쪽으로잘 가더니 아니 뜨거운가 보다 아이고 아이고 딱하지 문어다 색깔 보니까 어. <웃음> 와 우와. 너무 작다 애기다 애기 아기.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그래 그래 잡아 자 나옵니다 여러분 나와요 안 떨어져 가가가 가, 가, 얼른 가 우와... 잘가 됐어 와 진짜 이게 무너가 쭈꾸미인가어그 녀석 살려준다니까 여기서 하면 안되겠죠? 설마 지어등 때문에 여기서 걸린걸까? 일이, 일이 풀린다고? 려풀 응. 드래그를 더... 자드래그 와, 점구고 이제 해봐. 자 끊어졌지? 저기요 꽈배기 매도 마아 그냥 많이 묶어서 다시 해줘. 수현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아까 봤지? 수현이 낚시할 거야? 계속 밀어 넣어서 동그란 거 처음 보이는 거 있지? 여기 여기 여기 음. 까지 밀어 넣고 바늘을 빼는 거야. 오케이. 음. 그래서 쭉 끝까지 밀어 넣어. 음. 끝까지 밀어 넣으면. 일자로 서겠지? 응. 어, 이렇게 하고, 이걸 묶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여기다 가어 자기가 편집하고도 몰라요. 난 이거 편집한 적 없어. 반을 묶겠잖아이 반으로는 없었지. 이 반으로는 있었어? 이거 핀돌로 묶는 거랑 똑같은 거야. 반으로 이렇게 달게 생겼잖아. 이렇게 하고, 응. 꽈배기 매듭. 넷, 다섯, 여섯, 일곱 번만 묶으면 돼. 몇번밥고 여기 처음 골이 나오지? 음. 처음 골이 나오는데 아... 안돼... 에이... 불색 어, 잘하시지 않군 오 어, 바늘 있어, 바늘 있어 오늘 안에 묶겠어 <웃음> 대구리 옥단삐질이다 합사가 얇고 지그웨드가 작을 뿐이야 자, 이렇게 하고 어. 됐어? 나 수연하자 이쪽으로 와 아, 여긴 찍어봤잖아 여를안 찍어봤지? 어... 지금이 들물인 것 같은데? 어제... 간주가 오전 9시 9분이었으니까 오늘은... 9시 9분에 만조! 날물이구나 날물이면 괜찮은데? 뭐 만조했다가 물 빠질테니까 계속 찍어보죠 그러니까. 자 거의 한 발짝씩마다 탄색을 하고 있는데 올라오지는 않네요 잡으셨어요? 쭈꾸미 한 마리 잡았어요 쭈꾸미 네. 네, 못할 아, 예 식별을 못할 정도로 잡았습니아난다예예 저도 검색해 보고 왔는데 여기는 이 반대편에 한 10년 전쯤에 원투낚시를 한번 왔었거든요. 그때는 장대를 큰 거란 말에 잡았는데 예. 원래 저 처음 왔을 때이 뒤에가 낚시 군지을 이렇게 안어요 어, 예 예. 16년부터 지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저 뒤에가 원래 대각 포인트가 어. 지금 타이밍. 이시아 쪽도 원래 잘 나는데 여기요. 예, 여긴 이미 알려질대로 너무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예. 난알이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같아요. 저는 물어 많이 먹었죠. 여기서 많이 잡아먹었어요. 오늘도 한 마리 했는데. 오. 아저 카약 저 있어요아 카약으로 하시는구나. 근데 무늬는 어, 한번 먹고 싶어가지고 해 보고 싶은데 체력 네. 다 갖고 왔어요, 사실은. 오. 엄가안 나. 자한 마리 또 왔습니다 왔습니다 왔다! 왔습니다. 예, 두수째 너무 작다. 예, 예. <웃음> 자기야 이 정도면 아 같은 짐이셨어? <웃음> 뭐, 이 정도면 예. 괜다와 되게 작다 어, 아까 저기 잡으신 거랑 똑같다 크기 문어입니다 문어 어아니문어 문어, 문어. 어. 문어, 아니에요 문어. 예. 문어예요 바다 방향을 안해 그자두 마리 째니까 아까 그것도 문어 맞네, 음. 문어, 노, 맞네. 예. 어. 계속 색깔 변 아이고 또, 시야를 그렇지. 작다. 잘가 됐어. <웃음> 저런 건 놔줘야죠. 아어 아, 어. 저 갈치 보이시죠? 우와. 기숙한 거. 진짜. 갈치다, 갈치 갈치. 예, 예. 갈치가 보이는 구나 여기. 예, 예, 저 지보등이. 재밌낚시 재밌죠. 예, 빠없다 그럼요. 물 되고. <웃음> 예, 예, 찍었습니다. 저기 문어가 나와? 아까 그것도 문어인가? 눈 색깔이 비슷했어, 오지? 아니, 아니, 애기에 무슨 선별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자, 졸리면 주무시죠. 어우, 두 마리다 보니까 뭐, 이거. 어깨 뽕이 확 들어간 것 같아. <웃음> 응? 아 이건 너무 무거운 추야 멀리 던져. 왜? 왜 무서워? 오랜만이냐 소랬구나 아니 물어 새끼 물어 두 마리 잡았어. <웃음> 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도 딸내미가 집어넣켜놓고 볼락낚시 한번 해본다고 하는데, 갈치가 집어가 되더라고요. 저는 아프리카를 자주 보니까. 음, 어, 저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한 2,000명 정도 됐으니까, 그래도 좀 이제 좀 하는 맛이 나긴 하는데좀 좀 재미삼아 이렇게 하는 거지, 직업삼아는. 그래서 뭐, 오또었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기요 아, 삼수째. 예. <웃음> <Yeah. 웃음> 어 그런가? 아왜 그래? 그래도 말리 수가 있지. 세마리째요저또못 먹는 거잖아. 어. 야 <웃음> 이쁘게 yeah, 생겼습니다. 400g 이하는. 그렇죠. 예 예. 수산청에서 발표한. <웃음> 아 손맛이 <웃음> 있잖아. <웃음> 귀엽잖아요, 그래도. <웃음> 잘가예예 예. 예, 예. 잘가와얘 본능적으로 알아봐. 그러게. 어? 나 나는 무너. 나는 무너. 는 무너. 나는 무너. 나는 무너. 나는 무너. 나는 무너. 나는 무너. 나는 무너. 나는 무너. 나는 저너 나는 무너. 는무 나는 나 6학년짜가아 여기 직벽 내림이 아니고 근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투 지금 시작한지 한3 40분? 4 40, 50분? 40, 한 시간은 채 안됐는데 근투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투 백노쉬 때문에 선상 일이라든지 에이트 캐스팅 좀 하시기 힘드시면 사이즈가 큰 거는 잘안감기겠지만 아직은 사이즈 선별이 안돼서 그런지 작은 게 나오네요 스피닝 릴로 가격적인면 PG 적힌거 저는 에어노스 XT 5000번이 있는데 구형 에어노스 XT 그 모델이죠 지금 단종이 됐고 세도나라는 시마노 세도나 근데 5000번이 바디하고 스프리 크기가 4000번이랑 같습니다 4000번이면 뭐 소세지 찌낚시 하면서 그런 품번인데 5000번은 조금 더 핸들이 그립이 좀더 크고 피지 사양이 있었습니다 이 앞전에 지금도 인터넷에 판매하려나? 근데 그 정도면은 캐스팅하시고 릴링하시기 좋으실텐데 아니면 저처럼 원투용 뭐 크로스캐스트? 아니면 에어너스 XT 지금 있으려나? 8000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문어 끄집어내기가 괜찮으실텐데 저는 애기낚시도 루어 낚시죠 루어 낚시는 미끌림은 숙명이죠 뭐 엄청난 스킬로 요리조리 피한다고 하시더라도 루어의 신이라고 해도 미끌림은 감수하셔야 되는 겁니다 혹자는 미끌림은 뭐 극복하는 거다 이렇게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글쎄요 어차피 있는 거면 미끌림도 즐기면서 하시려면 하실 수도 있지 그니까 러 미끌림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왕눈이 얘기. 저는 자작하나 왕눈이 얘기. 근데 그거 두개 달고 하니까 부담 없이음 이게 뭐지? 마름이라고 하는 건가? 아무튼 수초도 굉장히 많고요. 뭐 문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네요. 미끌림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근데 이게 써밍이라고 스플이 너무 빨리 돌아가서 원줄 풀리는 것보다 더 빨리 풀리는 그거 방지해주려고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는 베이트릴 캐스팅에 엄지손가락으로 스플에 대주는 그 행위를 써밍이라고 하는데 그 그러니까 써밍만 이것도 습관 되시면 그렇게 빼놓으시 걱정 안하셔도 리고 일반적으로 좀이 스플 폭이 좁은 녀석, 이 녀석들은 좀몇번 하다 보면, 이렇게, 걱정하지 시 않을 정도로, 워킹은 그래서 큰 걱정을 안 했습니다, 사실. 와, 손맛은 좋네요. 마치, 에무노마냥. 자, 살짝, 엄지손가락 만드시고. 가벼운 걸로 던졌으면, 뺑소시가 더 없었겠죠. 네, 이 추가 좀 무겁습니다. 18호짜리 캐스팅 리뷰에 베이트 캐스팅 리뷰에 18호 추후에 루어는 분들은 미쳤다고 하실텐데, 네, 추호수를 좀 낮추고 하면 좀더 편하게, 좀더 멀리 힘칠 텐데, 18호라서 애기가 자자리요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자기야 우리 딸 되게 졸린가 보다 우리 딸 차에서 좀 자지? 아빠 조금만 더 하고 갈게 올해는 사실 항도마을 여기를 콕 찍은 게 아니고 낚시 여행을 좀 가보자 이런 게좀 있었어요 집사람한테 얘기한 적도 있었고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콜 해가지고 해수욕장도 좀올겸 평소에는 저희 거의 캠핑장 이런 데를만 다녔었거든요 계곡 뭐 이런 데로 수영장이 있는 캠핑장 작년에 저희가 음. 가평으로 갔나? 그때도 더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볼까 하고 찍어보다가 계속 검색을 했죠. 근데 미조리가 그 문어 낚시에 메카더라고요. 여기 어 말씀드리냐고요? 백로시네 첫날 삼천포에서 배를 탔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즘 오늘은 애들이 해수욕장에서 언제 놀고 내일은 애들 뭐 체험 뭐 이런 것좀 하고 저는 저대로 원투낚시 좀 하려고 했는데 계획을 뭐 그렇게 저번 는 계획대로만 될 수는 없는 일입니까 문어 워킹 해보니까 바닥이또 어쨌든 저는 낚시를 하라고 허락을 받았으니까 뭔가 있죠? 뭔진 모르겠습니다 문어 같은데 크진 않은 것 같고 자한 마리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이 정도가 딱 400g 정도 될아 안되겠다 400이 아니야 채 안돼 야 조금만 더 구경하자 짜샤 너네 마리째야 어 300정도 되겠다 자 요정도만한 사이즈 나옵니다 항도마을이고요 점점 커지긴 한다 어 파이팅 파이팅 어. 아, 조금만 전... 더 컸으면 좋겠다 점점 응. 커지지 않아 이걸 두 응. 배를 잡아 자 300g 정도 되겠네요 잘가 어 힘들어 재밌긴 한데 힘드니까난 주는 건데 그래 그래 너무 가까이서 하면 안되고 너 이거 베이트릴은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야 누르면 줄이 저절로 풀리는 거야 안 그리고 안 이걸 다시 이렇게 하면 밑으로 내림낚시만 해 우리 딸 내림 알았지? 내림낚시하면 잡히긴 해? 어, 어. 어 잡혀 수현이는 낚시를 하면 미끼가 물속에 있는 시각보다 자기야 고폐질하는 자기보다 낫다 그래도 수연이가 어? 고폐질하는 자기보다 낫다 홀락 루어 낚시에 고폐질을 하고 있다 참 응? 어, 주세요, 응? 주세요. 아, 재밌네요. 그래도. 뭘꺼야와 <웃음> 진짜 <웃음> 어제 다섯 마리 챙겼거든요 먹을 땐 진짜 맛있다고 그러더니 이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원초적으로 먹을 수 있는 사이즈면 이런 것만 얘기하지 <웃음> 자 에이 놀림 당하니까 뭐 물리치려고 해도 물리도안 나가네 아까 전에 카약 피싱 하신다고 조사님 오셨는데 그분께서 이 외향쪽은 그 낚시 금지구역인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방파제 테트라포트는 원체 위험하니까 아무튼 그렇게 접근성에 위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펜션 사장님도 그렇고 여러 말씀을 들어보니까 쓰레기 투척이 가장 심각해서 마을 주민들께서 민원 넣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만이라도 쓰레기 봉투가 아닌, 아니면 일반 비닐 봉지라든지 가져가셔서 다녀가신 자리만큼은 뭐 쓰레기 치우실 필요도 없어요 캠페인도 아니고 내 네, 쓰레기만 가져오셔서 댁에서 분리수거하시고 후손한테도 물려줄 수 있는 좋은 낚시터가 되지 않을까. 아들 못 일어날 것 같으니까 우리 딸이 통발 낚시 한번 걷어볼래? 두둔 두둔 두둔. 무거운 거 맞아? 어? 어, 없다.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자체 우리가 다시 나이나 잡습니다 없어요? 통발 한번 넣어봤는데 된거요 아, 예예 <웃음> 예. 아, 자. 잡으신건 이미 뱃속에 다들어거요 <웃음> 아니요 작아서 다 방생해졌습니다 아아 예. 멋있는데요? <웃음> 자, 시계를 보니까 음. 11시 20분이네요 저희가 도착한게 9시 40분? 오후 그러니까 오늘 만조가 10시 24분 밤 거의 끝들물 만조 전후 지금 11시 20분이니까 4마리가 거의 1시간 반 만조 전후로 해서 나왔습니다 첫번째는 주꾸이었나모르겠나잘 모르겠네요 굳이 따라온다고 해가지고 딸이랑 아들이랑 다 싣고 왔는데 아들 녀석은 오늘 해수욕장에서 놀아서 거기서 여기 오는데 몇 킬로 안되는데 거기서 여기 오는 동안에 잠들었습니다 딸내미는 저랑 있는게 좋다고 아직 들어가지도 않고 저러고 있는데 지보등도 끄고 볼락루어가 이렇게 만만한 낚시장르가 아니죠? 뭐였지? 두 자릿수는 채워야 되는데 아 워킹초보가 이게 두 자릿수는 과격이겠죠? 어? 어 그래 조금 더 던져보고 저 옆에 사장님들 세분 계셨는데 자리를 옮기셨네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뭔가 끈적끈적했는데 수초인가 그러네요 수초 정말 심하네요 여기 뭐릎 뜯은 건지 밑걸림에 터진 건지 이 겉을 싸고 있는 천 이것도 좀 터졌는데 털을 바꾸면서 그때 바꿔줘보자 아이고야 시즌이 8월 중후반으로 갈수록 문어는 시야가 점점 굵어지고 마리스도 좀더 나오겠죠 선상과는 다르게 선상은 문어가 거의 주간에 이루어지니까 워킹은 워킹은 시간이 오실 분들께서는 오실 수도 있겠죠 자, 뭔가 묵직했는데 가볍긴 가볍습니다 이야 문어 만한 수초네요 참, 집사람이랑 <웃음> 애들 들어와서 자는게 다행이네 이야, 수초든 뭐든 문어는 끈적끈적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일단 챔질부터 하고 오시는거죠 아또수초예요 이거 비만 안오면 이 동네에 있는 수초다 긁어내고 가겠요 <웃음> 눅눅한 바람도 계속 불어오고 아이고 참. 저기도 있겠죠? 바람이 심상치가 않네요 구름도 그렇고 자 뭔가 찐득하죠? 아이 습초였나? 침대 했는데 요건 미끌림인 것 같고. 자, 1.5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펼쳐서 좀 나와라. 안녕. 아, 이런. 첫 채비 틀려. 오, 이거 한마리 잡기 전에 비오면안 되는데. 채비가 이게세 개밖에 없는데. 오. 어디까지 쓸렸나 자. 쓸렸네요 어디까지 쓸렸나 절대 안 쓸린 걸로 뭐에좀 높은 거에 걸렸네 합사가 쓸린 것 같으면 잘라주시고 채비 두개 밖에 없습니다 채비가 다 떨어지거나 아니면 비가 오나 그러기 전까지는 열심히 하다가 가겠습니다 이거 뭐야 호허 이건 좀 기네 이렇게 길면 캐스팅하기는 안 좋은데 오호 16호 짓바라 보다 가벼웠 있었어 다시 축광용 핑크 던지기 훨씬 좀 낫네요 수초는 계속 나오고 어후 이 정도면 3점포 물론 1회 피싱이 좋긴 하지만 목숨을 걸 법한 그 더위에 날씨하는 거 밤새울수도 있겠는데 아 이제 너무 훌륭하네 야, 여름은 밤낚시야 황도마을은 인터넷에서는 어, 내림낚시만 해도 조금만 던져도 나오더라 이런 소식을 접하고 왔기 때문에 캐스팅은 뭐 이래저래 어떤거든지 자신이 있었고 또, 직벽 내림낚시에 나온다 하니까 앞에 코앞에 정도는 더져볼 생각이 있었는데, 여긴 조금 자리 옮겼습니다. 딱네 마리 잡고 다 빼먹은 것 같진 않고, 아무튼 안 나오길래. 저기서 이쪽으로 좀 옮긴 거예요. 누가 뭐래도 워킹. 이야 뭐야 오호 이야 <웃음> 내린낚시에 <웃음> 야 이거 400 되겠는데 <웃음> 자 다섯 마리째 잡았습니다 여러분 야 이, 이건 진짜 먹을만하다 이거 한 마리 챙겨야 되겠습니다 자 따뜻하긴 한데 아 요건 요건, 먹을만 합니다. 자, 다섯 마리째. 자, 한 마리 잡았어요. 자, 그리고, 애기는 두고 들어왔나. 아이, 이제, 이제 쳤어 한거 같네. 자, 마리수는 다섯 마리째입니다. 보고. 몇 시지? 12시도 안 됐네. 11시 52분입니다. 그러면 2시간 반이 채안 됐네요. 2시간 남짓 바람이 엄청 부네요. 너무 시원하다. 달래미가 한번 꺼내봤었습니다. 그땐 꽝이었는데. 아 통발, 통발, 통발. 어? 아 진짜. <웃음> 통발은 꽝이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